네, 높이가 하트니까, 밑변에만, 아, 밑변는거같요 거 Perfect. 아, <웃음> 바라, 바라고 있던 바람 맞아서 대답을 들었어. 아, 진짜 <웃음> <자>, 행복하다. <웃음> 좋아요. 파, 요거, 지금, 요거 대, 요거, 요거 대 요거는, 요거 대 요거 가돼요 음.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준 거예요, 쌤한테. 아. 네. 그러면, 이거는 왜 그렇게 될까? 왜 같을까? 요거, 요거. ODA 대 OCD는 왜 같을까? 그, 음. 이거 반대편 삼각형도 똑같게 높이가 같고 밑변의 비율이 2대5로 같을 거 아니에요? 이게 음. 2대5가 예시라 하면, 그럴니까 음. 같게 돼요. 아, 요거랑, 요게 또 어쨌든, 아이, 빨간색으로 할게요. 네. 2대5로 같으니까, 얘도 높이가 같아서 2대5가 되니까. 네. 완벽하다. 아, 완벽해요. <웃음> 아, 이렇게 잘 알고 있네.